그래서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고 나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 있는 날이에요. 어... 9시 반부터 체크인하고 어... 핫레페스 아침을 주네요. 어, 제일 좋은 거는 끝나는 시간에 칵테일 리셉션이 있어요. 뭔가 간단하게 맥주 한잔하는 그런 시간 같아요. 비어 와인 같은 거 먹고 싶으면 패스포트, 그쵸? 아이디 카드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오늘... 비가 이렇게 와요 어. 근데 이 정도 비는 외국 사람들을 그냥 맞으면서 가요 어. 저도 지금 맞고 있는데 나는 한국 사람? 난 써야겠다 진짜 한번 가볼까요? 진짜 가자 진짜 진짜 가자 And your success is around that. Even in Amazon or even in a n o n c o s u i n g company like McKinsey, go i Thank o a n t h a you. t h a k a n o u Thank t a n k a n o a n o u t n o a y o t h o u t a n y h k o a n k t a n k y n k a n o u t Thank y t a n k y n a o u t o o t h o h o a t a k n a o u t t h a t o you. a n t a k n a o u t o o t h o h o a t a k n a o u t t h a t o you. a n t h a u k t h 여기는좀 먹을게 있었는데 별로 배가 안빠서안 안 먹었어요 다시 채워 넣먹어 봐요 마션둘째날이에요 하루 만에 무슨 <웃음> 거리지이 <웃음> <웃음> 오늘은 수요일 음, 아, 아침과 점심이 제공이 되고요 <웃음> 이게 제일 중요한 오늘은 랩탑을 가져가서 뭔가 이런 셋업을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수업 들을 때 필요한 컴퓨터 사양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예정이에요 어, IT 스태이 있어서 뭐 깔아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또 인터내셔널 스튜덴트이기 때문에 10시까지 가야되고 얘게나오 아, 오늘은 이렇게 입었어요 어, 어제 제가 복장 때문에 되게 좀 걱정했잖아요 근데 어다 자유롭게 입고 와서 저도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학생처럼 입고 가려고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은 굉장히 덥네요. 이게 무슨 소리지? 무서운 소리야. 같이 가봅시다. Sometime today or tomorrow, don't wait too long. If you change your address, then you need to let us know within 10 days. It's funny, yeah. Uh, there are two of my staff that are, you know, here to help if you, we have any IT issues that you can have a certificate that shows that you completed it at a satisfactory level. <laughs> 쭉 힘든 날이구먼 짜랑짜랑 아. 예. 오늘 너무너무 힘든 날이에요 아 피곤하다 오늘이거 학교에서 받아왔어요 짐이 이렇게나 많아 빨리 가자. 너무 피곤하다. <목소리도> 아. 이거 이렇게 만들기는 거야? 잘뭐 잤어요. 많이 늦은 건 아닌데, 좀 늦어있어. 짜잔! 오늘은 놀러 가는 날이에요. 이거는 학교에서 나눠준 티. 빨리 가야 돼. 올라가자. 안녕. 잘 갔다 올게. 가자 가자, 로비. 안녕. 오늘 하루가 긴긴 긴 하루가 끝났어요. 드디어 오리엔테이션 주간이 끝나서 진짜 너무 피곤하다. 너무 긴장을 많이 했어서 오리엔테이션 주간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좀쉴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다, 오리엔테이션.